어쩌면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환점 중 하나일 수도 있다. 잠깐, 나 카리스마 있어. 살아오면서 멈춤없이 살이 쪄 왔다. 100kg이 넘기 전에 살을 뺀 적도 있지만 내 인생에서 100kg이 넘어간 이후로 다시 100kg 이하 두 자릿수 몸무게가 되는 건내 인생 처음 있는 일이다. 사실, 포기도 했었다. 그랬던 내가 지금 두 자릿수 몸무게가 된다니. 인생 참알수 없다. 마지막 남은 목표를 꼭 이루어보겠다. 타바스코 이 진짜 개꿀맛. 전날 대비 0.4kg 감량. 드디어 앞자릿수가 바뀌었다. 1에서 0이 되었다. 빈틈만 생기면 박스를 버리는 개토끼. 99kg의 유연성 요즘 사냥용 리코더 연습중이다 냄새나냐? 개토끼 너도 살쪄라 진짜 개같다 개 카리스마 있어 오늘은 더 날렵해진 척 오늘은 날렵함을 참을 수 없다 음무 빅사리 오긴 왔다. 여기까지. 사실 나도 시작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. 되던 안되던 돈딱 감고 시작해보자.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다.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다. 방구석에서 응 그거 안돼. 입에 달고 살던 나를 반성한다.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. 안해봤는데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하냐? 남들이 해봤다고? 그 사람이 정답이라고? 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. 모든 일은 내가 선택한 대로 되는 거다 지금 먹고 있는 그 야식과 그 어, 앞으로 에도 121일 뒤에 t h e r e